자, 이제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의 음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지션, 이제 1포지션 스케일 많이 쓰는데요. 1포지션 스케일은 E폼이에요. E폼 스케일을 C키에서 찾아보면 7플랫에서 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런 운지 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C폼 자리를 이제 파까지 찾아갑니다. 여기 도예요. 도, 티, 라, 솔, 파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도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운지를 운질, 운질 똑같이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1번 손가락이 영플랫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플랫을 우리가 안 잡아도 되니까 손가락을 한칸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1, 2, 3, 4번 플랫을 이제 커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운지를 다시 해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운지 번호만 따는 거예요. 그러면 노크 치는 건 0이고요. 손가락 번호죠. 1 3 0 1 3 0 2 3 0 2 3 1 3 0 1 3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슷한 모양끼리 묶습니다. 그럼 두 줄씩 묶어져요. 013013 묶어지고, 023023 묶어지고, 13013. 이렇게 두 줄을 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에다 먼저 붙이는 거예요. 입에다가. 먼저 같이 한번 하는 거 보세요. 013013, 023023, 13013. 이렇게 두 줄씩 묶어서 먼저 말로 연습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0 1 3 0 1 3 0 2 3 0 2 3 1, 3 0 1,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해해볼요요작작0 1, 3 0 1, 3 0 2 3 0 2 3 1, 3 0 1, 3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0 1, 3 0 1, 3 0 2 3 0 2 3 1, 3, 0, 1, 3자 이렇게 제가 세번 해봤는데 이세번 가지고는 좀 힘들죠? 입에 붙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요거를 잠시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어, 입에 붙을 때까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0 1, 3, 0, 1, 3, 0, 1, 3, 0, 2, 3, 0, 2, 3, 1, 3, 0, 1, 3 이렇게 하시면서 외워보세요. 외우시고 난 다음에 다시 플레이하시면서 이어서 수업 들으시면 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제 다 외워지셨나요? 그러면 그 스케일을 한번 읽으면서 큰소리로 말하면서 같이 어, 운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한 칸에 한 개씩 이렇게 짚으시면 돼요. 자 갑니다. 시작! 0 1 3 0 1 3 0 2 3 0 2 3그 다음에 1 3 0 1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013 013 023 023 13013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013 013 023 023 13013 한번더 합니다. 시작! 0 1 3 0 1 3 0 2 3 0 2 3 1 3 0 1 3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세번 해봤는데 역시 잠시 멈추시고 어, 요거를될 때까지 뭐 10번이고 20번이고 뭐 50번이고 100번이고 한 반복하셔가지고 해보세요. 한 10분, 5분에서 한 10분정도 하시면 금방 외워지실겁니다.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좀 자기 자리에 착착 달라붙고 있어요? 네, 아직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 횟수를 많이 연습해보시면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 안되면 200번 또 안되면 300번 연습해보시면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이제 짚는 자리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무슨 음정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음정을 한번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개방음부터 해서 이 높은 솔까지 그대로 음정을 다 짚어보는 거예요 T에 플래시 붙드스으니까 T는 태가 되는 거죠 태가 되, 태로 읽고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미파솔라테도레미파솔라테도레미파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두 줄씩 끊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미파솔라테도레미파솔라테 솔 요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미파솔라테 도레 미파솔라테 도레 미파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 연습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개명을 계속 큰소리로 읽으면서 말하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끔 큰소리로 하시면서 하면은 연습효과가 한 10배 20배 좋아요. 어, 한번 해보시고 어, 빠른 시간 내에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